정치권의 다양한 계획 공항 이전 어렵다, 공항 이전 빨리 진행한다 등 다양한 견해 정치권에서 내세운 계획만 믿고 투자했다가 미량 신공항 피해자들이 기억난다. 군의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이전 미래는 대구에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대구공항을 경북군이 소보면 의성 비하 면으로 통합 이전을 확정했으나 실제 이전은 늦어지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yes.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역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며 국비지원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선언했다. 정부 부처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등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공약 절반 이상에 대해 법률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통령직인 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윤 당선인의 권역별 7대 비전, 유세현장 발표 공약 등 413개 공약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여 개 정부 부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았다. 이중 긍정과 유보 의견이 각각 180개, 부정 의견이 신세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검토를 의미하는 유보와 부정 의견이 233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윤 당선인의 대구 지역 대표 공약인 대구통합신공항건설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유보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대구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는 것을 유보 의견의 이유로 들었다. 대구신공항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대구동구에 있는 k e 0 0군기지터를 사업자에 양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여받은 토지의 가치가 통합신공항 건설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대구신공항 특별법의 골자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법률 미비를 이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후보에 등록한 홍준표 국회의원은 동구청과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정책과 민심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 의원은 특히 체인지 대구, 파워풀 대구의 대전환을 위해 8개 구군중 동구청을 가장 먼저 방문해 200만평이 넘는 KE와 대구공항 후적지의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경제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신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쇼핑과 관광지구 도시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투자, 외환, 인허가 등의 규제를 없애고 면세 지역으로 지정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를 기반삼아 대선에 나갈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미 대선 후보였고 오히려 다 커서 대구로 내려온 것 이라고 말하고 대선 후보급이 시장으로 나왔으니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잘될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 수위원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TF팀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공항 TF팀은 홍석준, 이인선 위원과 대구, 경북이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군공항 이전과 남은터 개발, 민간공항 건설 등 5대 분야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TF팀을 통해 군공항 이전과 남은터 개발의 국비 지원과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 청장은 KU 적지를 8공산터널로 연결해 통합신공항 배우도시로 만들 것, 이라역 공항 이전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덧붙였다 그는 또 반여월 일대를 경북 경상과 영천까지 아우르는 대구 동북권 핵심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것이라역 신암동 등 구도심은 동대구로 배후의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